자, 여러분들, LMS에서 제가 과제 한 문제를 올렸습니다. 자, 함께 봅시다. 1번, 집단급식소 정의가 뭐냐? 그리고 집단급식소 범위, 어디까지를 집단급식소라고 정의하느냐? 그 다음 2번, 식품 등 그랬는데, 이게, 이것이 어떻게 식품 등은 무엇을 말하느냐? 의미하느냐? 그다음 식품 위생법에서 보면은 기준 규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기준 규격. 자, 이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고 가야 되겠다. 오유일 제출자가 없노. 제출을못 했습니까? 그러면은 자, 식품 위생법을 열어 볼게요. 보입니까? 자, 2조 정의에 식품위생법에 보면은, 자, 식품이란 정의, 익히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음식물입니다.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하겠다. 그 다음, 뭐, 식품첨가물 화학적합성법, 기구, 뭐, 등등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나올 때 우리가 집단급식소가 무엇이냐 이 정의를 한번 보고 가자 집단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하면서 특정 다수인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누구가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자,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자, 가, 목,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자, 이, 이런, 자, 집단급식소 정의를 했고, 그러면은, 그 다음, 특정 다수인에게 그랬는데, 몇 명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공급을 하는 조건을 갖춰야 되느냐 누구의 대통령령입니다. 자 대통령령을 열어보면은 이렇게 집단급식소 범위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조에 의하면은 자 식품위생법 2조 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50명입니다. 자, 정의가 됐고 규모 50명 됐습니다. 그 다음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식품 등 그랬습니다. 자 식품 등이라고 그러는 게뭘 가지고 식품 등이라고 우리가 부르냐 자, 위쪽에 보시면은 식품만이 아니고 식품 이외에도 포함한다. 뭐를? 식품 첨가물. 그다음 기구 또는 용기 포장. 이걸 이하 식품 등이라고 정의를 하고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품 등 그러면은 뭘 포함하느냐?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모두 포함이다. 됐고요. 그 다음, 기준 규격. 자, 기준 규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가자. 자, 식품위생법 제7조를 보면은 식품 또는 식품청과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기준은 무엇에 관한 기준이냐 하면 방법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뭐하는 방법이냐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는 방법에 관한 기준이다 기억합시다 방법에 대한 기준 그 다음 성분에 대한 규격 규격은 성분에 대한 규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식품 등 그리고 식품에 대해서 성분이 규격에 맞아야 되고 방법이 제조나 가공 사용 조리 보존하는 방법이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과 규격이 각 식품별로 식품, 식품 첨가물별로 정해져 있다 얘기야. 정해져 있어. 그게 어디에 정해져 있느냐. 이 식품위생법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법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식약처장이 처장이 만들어 가지고 고시하게 되 있는 식품공전 많이 들어보셨죠? 식품 공전 안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사사시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봐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오늘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도록 합니다.